고래, 고래 같은 네, 구름이네요 아이고 와 무지개 근데 이렇게 큰건 처음 봐요 와 쌍무지개 아 이거 근데 핸드폰으로 쌍무지개까지는 안 나와요 아 나올 거 같기도 한데 아닌가 오늘이 어, 진짜 질병들 보인다 도둑이랑 울렁마트로 쉬네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많이 못찍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이거 그거잖아요. 구글 지도 찍은 건데. 되게 i s when 귀엽다. 되게 귀엽네. 오 혼가 컸어. This i 인 거죠? 황금색으로 멋있어 우리가 제일 큰 게르? 네, 저희 저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게르? 제일 큰 게르 천당이 기존 보던 게르한 길이랑 좀 다르네 요 네. 당연히 달라야 되긴 하겠죠? 높으니까아 그러네 네. 네. 네. 는 같지 않는데 응 네. 여섯 개네 저 매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만졌나봐요. 매보면 색깔이 바래져있네요와 이게 매 실제 크기. 아진 날개피면 진짜 무섭겠다. 날개피면 뛰쳐버렸어. 하나하나 문자에요. 지지지 징그 아니 네있는이예요 진드스.. 진스가 왕돈? 어.. 어.. 진드스 가네. 와 하늘 진짜 파랗다 <웃음> 백화점 백화점, 몽골 현지 백화점인데 <웃음> 피자 옷이 되게 작게들어 있네 근데 백화점은 어제나나 비슷한 가 같아요 몽골어로돼 있었군 2 0 0기이2 0 0이이2 0 0기이 시켰어 이렇게 해서 이백0기 맞춰서 어허. 아 이것도 괜찮다 그죠? 근데 이건 가져가면 부서질 것 같긴 한데 몽골 전통 공연 보러 극장에 왔습니다 그 극장이 되게 작네 응. 공연 보러 왔는데 자리 가면 잘게요 한국어 많이 오긴 하나고요소개치기도중이라고 동네는 못보고 몽골에 있는 이마트 같습니다 근데 진짜 구거나 진짜 똑같은데 우리 이마트 카스 되게 바갑다 몽골에서 이마트를 보아와 신기하다 네, 네. 그 한국 이마트랑 다른 점을 따주어요 네, 넣는 구멍이 없고 그 마찬가지로 정장없는구멍 바베큐 장문이 들어가 있고 이거, 텔레버스 한 번씩 해도. 김치라면. 너무, 너무 한국인데? <웃음> 아니, 한국인데, 특히 진짜 또 몽골, 몽골 제품들이 다 커. 한국 제품의 몽골맛 아니, 그 정도로는 몽골 얼마나 할것 같은데? 몽골 거의 중성으로 와가지고 이마트에서 쇼핑 한번 하고, 뭐하도될것 같아요, 숙하고이정도면 뱅같은 게나 있어, 진짜 와, 노브랜드까지 들어와있고 비디오 비디오 미디어미디어 비디오. <웃음> 안녕! TV n I will, I will, video. Bye, bye. bye. 안녕!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전화연 갈게요. 고마워요. 네. 몽골 말로 한 번만 해주세요. 스요 <웃음> 감사합니다. 동골에 너무 오래 있었나 정상적으로 나온것 같은데 왜이렇 양이 작아보이죠?